2023년 대부분 규제가 풀리고 금리도 어느정도 안정화되면서 하락하겠지만 저의 생각은 틀립니다. 좋아요가 많이 눌러져 있는 영상이 노출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내년에 집값은 더 하락할 것이다. 소위 말해서 아파트죠. 우리가 집값이라고 얘기하는데, 대부분 통상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일부 전문가들은 아파트 가격이 뭐더 상승할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는 다양한 얘기들을 합니다. 일반적인 뭐 진짜 뭐 석사, 박사, 뭐 교수... 다양한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한다 하락한다 뭐 다양하게 얘기를 하지만 저희 입장에선 그런 내용들을 듣고 어느 정도 판단을 할수 있는 그런 정도의 식견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평균적으로 는 대부분이 하락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금리나 어차피 규제를 대부분 풀끝 품다고 봐야 되죠 예전에도 그랬고 무조건 현 입장에서 계속해서 금리가 상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기존 아파트가 급상승했고 지금 대구 같은 경우는 2017년, 18년도 가격까지 거의 흘러가서 거래가 되는 그런 양상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를 제외한 전국 자체를 보게 되면 일단 금리만 풀리면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상승은 못해도 적어도 더 하락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내용들이 누구의 말이 맞을지는 결국은 가봐야 아는 거죠. 그런데 이런 얘기들을 듣고 아니면 또 유튜브의 얘기들을 듣고 예전에 대부분 움직였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유튜브나 뭐 예전에 비교를 하면 우리가 소위 말해서 뭐 다단계라고 비교를 하면 좀 웃기겠지만 실제 예전 같은 경우는 다단계로 해서 몰아가기 그리고 무조건 부자가 될수 있다. 그런 식의 어떤 입에 발린 소리들을 얼마나 나열을 잘해서 조리 있게 설명을 하는지 뭐 갖다 댈까 안 갖다 댈까 경제부터 해서 다 갖다 대죠 그하니까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 현혹이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아파트를 사면 내가 부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일반인들이 순식간에 돈몇 천만 원을 벌기는 쉽지는 않죠 근데 뉴스에서 너도 나도 뭐 아파트 분양을 받아서 로또다 뭐 그런 식으로 또 몰아가게 하는 뉴스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되는 상황도 어쨌 따지 보면 엄청난 대형 유튜브에 뭐 얘기들을 듣고 따라 했는 것도 있고 뉴스 소위 말해서 뉴스를 듣고 아이고 너도 나도 청약을 해서 당첨만 되면 로또구나 뭐 이런 식의 생각으로 접근을 해서 또 엄청나게 비투족이라 하는 진조가 생길 만큼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했습니다 저조사도 사실 뭐 제가 부동산을 하지 않고 부동산에 전혀 모르는 입장이라면 그런 얘기를 듣고 아니면 주변 얘기를 듣고 뉴스의 얘기를 들으면 당연히 투자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갭투자를 했는 사람들도 부동산에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갭투자를 했는 사실도 뒤늦게 나타났죠. 왜? 내 친구가, 내 가족이, 내 지인들이 너도 나도 갭투자를 하니까 무조건 아파트 청약을 해보는 겁니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갭 투자를 했는데 그게 프리미엄이 3,000, 4,000, 5,000, 1억까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대팔고 대팔고 그렇게 돈을 또 법니다. 그래 돈 맛에 완전히 빠졌죠.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겁이 없었는데 뭐 2,000만 원짜리 프리미엄을 사갖고 5천에 판다, 5천만 원짜리 프리미엄을 사서 뭐 예를 들어서 1억에 판다 이런 생각은 해보지도 못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일어나니까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죠. 벌어지니까 5천만원짜리 1억짜리 프리미엄을 주고 아파트를 사는 겁니다 그렇게 사서 다시 대팔기를 반복해서 지금 현상까지 왔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다 보니 뭐 그런 유튜브들이 생겨나면서 마찬가지 전문 강사라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말빨 좋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실제 자기가 해봤죠내주변의 사람이 예를 들어서 5천만원 가지고 예를 들어서 P 프리미엄이 붙은 아파트를 사서 1억에 팔았어요. 다시 1억 주고 사는 아파트를 다시 2억에 팔았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수도 없이 옆에 들리고 실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강사들의 얘기들이실제심 신적인 존재같이 들려서 그쪽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있었을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일반들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물론 부동산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인들 그리고 약간의 부동산 투자를 해봤는 사람들조차도 아 무조건 된다. 그래서 무조건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고 제 주변에 그렇게 돈을 벌었는 분들도 있고 또 물론 그렇게 물려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수성구의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역세권의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뭐 작년부터 뭐 얘기를 해봤지만 무조건 수성구는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하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죠 이런 상황을 만들었는게 사실 뭐 뉴스 매체에서도 그렇게 분위기를 몰아가는 것도 있고 또 마찬가지 엄청난 유튜브 유튜브 자체에서도 구독자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유튜브 운영자들이 또뭐 얘기를 하면서 또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가는 분위기도 있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뭐2007 8년 대 우리는 어쨌습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유튜브나 아니면 뉴스 뭐 이런 것도 사실 제대로 잘 확인을 못하는 거고 또더 중요한 거는 시세라 하는 거를 대부분 부동산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교차로 뭐 벼룩이 뭐 이런거 광고 보고 아내 집이 얼마 정도 되는구나 이렇게 매물이 나왔구나 뭐 이렇게 대부분 많이 알죠 그리고 교차로 배우를 보고 어느 정도 시세를 아는 거고 그리고 땅 같은 경우는 영남일보에 대부분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큰 빌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때 14만 원 광고를 주고 냈는 것들이 보면은 보통 매일 신문에 빌딩들의 광고를 뭐 그렇게 한개두 개씩 열 건만 해도 140만 원. 사실 부동산을 하면서 어느 정도 거래를 할줄 모르는 사람들은 그 돈이 아까워서 광고도 못 냈을 정도로 광고비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광고를 보면서 또 시세를 알고 아니면 가까운 부동산 가서 물어봐도 어느 정도 주택 정도나 다가구주택 그것도 전문적으로 파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었을 때는 시세를 아는 거고 아니면 그런 시세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다. 근데 지금 입장에서는 사실 우리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어플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네이버 부동산만 봐도 실질적으로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리고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까지도 확인이 되죠. 옛날 같은 경우도 국토부에서 나오는 실거래 가격은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뭐 동구에 있는 사람은 서구에 있는 부동산을 통해서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아니면 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뭐 그런 것 정도를 묻고 서로 공유하고 이렇게 진행을 했는데 지금은 정보가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뭐플이라든지뭐 다양하게 유튜브라든지 뭐 기타 정보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도 사실 이런 실수를 했고 갭 투자 다 비투족 뭐 이렇게 생긴 이유가 그 정보가 명확하지 않고 그리고 한두 개의 정보를 보고 아 모든게 맞는갑다 그렇게 생각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돈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뭐 예전에 어떤 상황들을 뒤돌아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그 정도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었 그나마 뭐 알바나 해서 그 돈을 모아서 열심히 살려고 했는 사람들이 많은데 지금은 젊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는 이유가 코인이다 주식이다 너도 나도 대박을 쳤다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도 나도 또 한번 해보는 거죠. 또버었는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고 또 뉴스에서 그런 거를 방송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 나도 해보겠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막 덤벼들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명이 했다 아니면 뭐 1000명이 했다 아니면 은그 이상이 했는데 당연히 그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번사람들 많을 것이고 손해를 받는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근데번 사람이 더 많으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자꾸 소문이 나는 거죠 왜? 돈을 잃었는 사람들은 얘기를 안하고 입을 닫아요 조용하죠 답답하니까 얘기해봐야 짜증뿐이 안 나니까 근데번 사람들의 얘기만 자꾸 듣다 보니까 나도 나도 벌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식 광풍이 불었고 코인 광풍이 불었고 그렇다 보니까 그걸 또여기오 하는 사기꾼들이 생겨나는 거고 마찬가지 빌라 사기꾼들이 생겨난 이유도 그런 한 일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심리적인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사실 심리적인 것에서 신뢰당을 하면서 또 예전을 우리는 또 한번 뒤돌아 봐야 되고 예전보다 아파트 공급도 지금 엄청나게 많은 편이고, 금리와 규제는 당연히 나름대로, 금리는 금리대로 하락할 것이고, 규제 자체는 계속해서 완화를 할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래 했기 때문에 규제 완화가 되고, 금리 완화가 된다고 해서, 뭐 지금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바로 뭐 반등을 할 것이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고 예전을 돌아봐도 실질적으로 뭐 2008년에 우리가 금융위기를 겪었지만이 금융위기에 어떻게 흘러가는 분위기는 그 전자에부터 시나리오가 나왔었습니다. 2006년도, 7년도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이 금리 시기를 겪고난 이후에도 2011년 정도까지는 계속해서 절었다. 소위 말해서 분위기가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처럼 이런 분위기까지는 흘러가지 않았죠. IMF의 여파도 있었지만그 뒤에 금융위기가 오면서 분위기는 아주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상황보다는 더 심각하지는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전에도 규제는 완화를 했었고요. 실질적으로 뭐 PF 자금 동결도 했었고 규제를 풀면서 경기 부양책을 세우기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양하게 지금과 동일하게 많은 일들이 발생되었지만 은제 입장에서는 위험하다 힘들다 뭐 상황이 안 좋다 뭐 다양하게 경기가 악화되었다 경제 위기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그때 시절보다는 지금 더안 좋다는 느낌이 많이 드는 것이 있는 것들은 사실상 뭐 아파트를 가지고 돈을 좀 벌었는지는 몰라도 지금 모든 자체가 힘든 게뭐 경기도 경기지만은 뭐가 문제인가 돈이 정발이 됐습니다 돈이 없어요 일반인들이 지금 너도 나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을 투자를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졌습니다. 정발됐습니다. 정발. 소위 말해서 증발됐기 때문에 더 이상 투자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계속해서 빚을 내고 그렇게 다시 한번 투자를 하고 투자를 하다 보니까 비투족이라는 말이 생기는 거죠. 왜? 까먹은 돈을 다시 원상회복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에서는 답이 없는 겁니다. 알바를 10개를 뛰든 5개를 뛰든 몇천만 원을 벌수 있는 그런 입장이 지금 안 되는 거죠. 경기가 더욱더 악화되었기 때문에 더욱더 힘들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군중심리라고 하는 것도 무시 못하고 마찬가지 이왕 힘든 시기에 이어서 성부를 보자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예, 네. 더 이상 뭐 알바를 어서 답도 없는 거죠. 투잡, 쓰리잡을 해서 답이 없다 보니까 여기서 다시 한번 아파트 가격이 하라고 하면 성부를 한번 걸어보자. 뭐 그렇게 생각해서 또 투자를 할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생겨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뭐 엄청난 구독자를 가지고 있는 유튜브가 뭐 살살살살 꼬신다면 또그 유튜브의 말을 믿고 또 유튜브 주변에 뭐 아파트를 물리고 있는 사람들의 글을 다시 가격을 조금 내려서 구입하는 사례들도 또한번 발생되지 않을까. 결국은 바닥까지 가는 거죠. 아파트 바닥이 아니라 정말 이 투자를 하다가 밑바닥까지 가는 그런 상황이 발생됩니다. 왜? 이 자체가 현재 지금 일반 갯투자와 투기를 했거나 비투자국 사람들이 도박, 중독 같은 중독이 되었습니다. 중독이.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독이다, 지금은. 어차피 갈길 없는 입장에서 뭐하면 또다. 왜? 도박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그래요. 중독과 투자는 엄연히 틀립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갭투자다, 갭투자다 했는 거와 그리고 완전 비투족도럼 아예 뭐하면 아 또다 이런 식의 중독이냐 투자냐 명확하게 알고 가야 되는데 지금 상황 자체는 대부분 투자가 아니라 투기의 중독에 많이 빠져있다. 저는 사실 뭐 제가 고수독도 칠줄 모릅니다. 뭐 훌라 정도, 포카 정도 뭐 넘들 하는 것만큼 하는데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나왔어요. 혼성 사기 도박으로 해서 제 친구가 고향 친구들하고 뭐 어울리면서 뭐 형수님, 동생 뭐 이카는데 어린 시절에 못 모르고 거기 같이 도박을 하다가 뭐 처음에는 땄죠. 따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꼽니다그하다가 제가 그 연락을 받고 들어가서 확인을 슬쩍 해 봤는데 그냥 냄새가 나더라고요. 저는 뭐 사실 뭐 기술이 좋거나 머리가 좋지는 않아요. 그냥 단지 눈치가 빠르고 촉이 좀 빠른데 마이 말아먹고 마이 벌어도 보고 마이 맞아도 보고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결국은 잡았습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아는 형님이 기동대에 있었고 또 마찬가지 또뭐 근달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 목카드다 아니면 렌저다 그리고 그렇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 도박판에 아들의 생김새를 얘기해달라 해서 마찬가지 얘기를 해주니까 아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됐죠. 그리고 앞에서 내가 속이겠습니다. 하면서 속이는데도 제가 그걸 못 잡을 정도로 정말 영화에서 나오는 또한 번의 현실을 직감하고 실제 보기도 봤습니다. 그리고 CCTV를 달아놓고 모텔로 불러서 실제 뭐 그런 현장 근거해서 대구 뉴스에도 대대적으로 한번 예전에 나왔었던데요 그리고 금리가 내린다고 해도 사실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 상승할 수 없다는 이유는 갭 투자를 너무 많이 했다 일반적으로 갭 투자가 뭡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3억의 아파트를 산다면 내돈 5천만원 가지고 뭐 2억 5천 전세를 안고 아파트를 사는 거죠 그런데 이런 갭 투자의 진행들이 한두 건이 아니고 한 사람이 한 개만 있는게 아닙니다 최소의 돈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억이 있으면 두 채를 샀을 것이고 뭐 2억이 있으면 네 채를 샀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갭 투자를 했는 부분에서는 어차피 지금 현 입장에서 금리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금매물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갭 투자가 아니라 내가 정말 돈이 1억뿐이 없는데 아파트 한 채를 그냥 평생 살겠다고 생각해서 아파트 한 채를 샀다면은 지금하고는 또 분위기가 틀릴 것입니다 예, 5천만원 가지고 두 채를 샀는 거죠 돈을 이렇게 저렇게 땡겨서 라도 1억을 만들어서 5천 가지고 한 채를 사고 또 5천 가지고 한 채를 샀는데 여기 아파트가 3억이라고 해도 각각 2억 5천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리가 어차피 동일하게 계속 나갔을 것이기 때문에 이게 내가 평생 살, 것, 살 것이라고 생각한 아파트였으면은 예를 들어서 쓰리잡 투잡을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여기에 평생 살겠다는 마음으로 이 돈을 계속 갚아 나갑니다. 하지만 은 이건 갭투자 소위 말해서 5천이 있었던 2억이 있었던 몇 채를 샀기 때문에 마찬가지 분양권도 동일하겠죠. 왜 중도금 잔금 잔금 전까지 대부분 계약금 걸고 팔려고 생각했던 갭투자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서 어느 순간 안되면 대부분 던질 거란 말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가지든 아니면 5천을 가지든 대출을 2억 5천을 받았다면 5천만원, 2억 5천만원의 대출이자가 높더라도 끝까지 안고 갑니다. 하지만 갭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금리에서 못 버티는데 그게 한두 채가 아닐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금리가 분명히 2023년도에 내려는 갈 겁니다. 어차피 계속해서 상승할 수도 없고 아파트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없다시피 어느 시점에는 잠깐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주춤했다가 다시 올라가겠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아파트 금리가 내리더라도 대부분 갭투자했던 비투족이든 간에 아파트 매물을 다 던질 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다. 왜? 기본적으로 현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죠. 분위기 자체가 아니라는 걸 직감했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고 간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이 안올 것이라는 것을 대부분 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마찬가지 매물을 던지다 보면 그 매물의 가격이 끝이 없이 하락을 할 것이다. 그때 투자자들은 또한번 여기에 바닥까지 내려왔는 아파트 현재 대구만 해도 대구 전체가 그렇지는 않지만 2017년 18년 가격 이하로 거래되는 아파트들이 수두룩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갭 투자했던 매물이었다면 더 내려와서 거래할 수도 있다. 왜 이왕 손에받는 거에서 계속해서 이사는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금리가 낮더라도 지금 들고 있는 돈을 다 까먹었어요. 돈이 없다는 겁니다. 갭 투자의 원리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적은 금액으로 해서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게갭 투자의 기본인데 그런 갭 투자를 뭐한개 했는 사람이든 두채 했든 세채 했든 간에 대부분 갭 투자로 물렸는 사람들 연끌족이다 비투족이다 뭐 다양하게 얘기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투자를 했다는 거죠. 투자의 기분도 마찬가지로 왜 우리가 아파트가 계속해서 공급이 된다고 얘기가 나오고 계속해서 공급 얘기가 나오면 계속해서 공급이 되면 당연히 금액은 내려와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우리가 뭐 경제학 기본적으로 뭐 생각을 해도 공급이 많으면 당연히 가격 자체는 하락하는 게 기본이죠.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파트 투자를 했는 이유는 분위기가 그렇게 몰고 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청나게 구독자를 많이 가지고 있는 유튜브들이 계속해서 자기가 물렸거나 자기 주변에 사람이 물렸는 것을 팔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했는지 안했는지는 몰라도 그런 분위기가 계속 이어졌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완전 바닥으로 내려가는 분위기로 대부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투자는 없을 것이고 계속해서 갭 투자를 했던 사람들은 대부분 매물을 던질 것이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아파트 가격은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 이런 얘기는 너도 알고 나도 아는 얘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일부 매체에서 금리가 다시 뭐 하락한다 그리고 아파트 가격이 움직일 수 있다 그리고 전문가들이 마찬가지 또 다양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저의 의견을 얘기를 해 드리는 것이고 뭐 댓글에 한번씩 보면 내가 너 정도는 뭐 설명 더 잘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아들 있어요 손가락 진짜 자르고 싶은데 이참 유튜브라 하는게 좋은 분들 때문에 기분이 좋을 때도 있는데 참 손가락 가지고 요리자리 눌러가면서 새치어 놀리듯이 장난치는 사람들 때문에 화가 날 때도 있습니다. 아무튼 뭐제 방송을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뭐똑똑하다고 얘기한 적도 없고 전문가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저는 제 생각을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고 항상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제가 아는 지식한도 내에서 최대한 얘기를 해드리는 것이죠. 오늘 영상은 예전 2008년도 7 금융위기를 겪고 그리고 2009년, 10년, 11년도까지 실질적으로 아파트 가격이나 부동산 가격이 움직였는 부분과 지금과는 차이가 좀 많이 난다. 기본적으로 예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물론 제 얘기가 다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상황이 급변해서 완전히 정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내용들을 참고하시고 최종적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끔 제 주변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 부동산에 부자도 몰라요 평생 살면서 집안채 가져본지도 못했는 사람 그리고 평생 살면서 이번에 집안채 사봤는 사람 이런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상한 소리 자꾸 합니다. 그래 짜증나서 더 이상 얘기도 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많은데 관심을 가지고 들으려고 하는 분들한테는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리고 싶은 게제 마음입니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자기가 투자를 해봐야 되고 나쁘게 얘기하면 망해도 봐야 또한번 성공을 할 수도 있지 겠 않겠냐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2023년에는 금리가 내리고 모든 규제들의 대부분 풀리겠지만 은 나름대로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정보의 바다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최대한 활용해서 좋은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